말씀을 나눠요.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십자가 형을 받은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만든 왕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유다인의 왕 만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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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하나님의 아들임네 어쩌네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보라지? <웃음> 거기에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 두 사람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라고. 너도 사형 선고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아? 우리야 우리가 한 일이 있어서 벌을 받지만 저분은 무슨 잘못이라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죄수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령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